11개가 달려있네요. 와, 11개. 네. 와, 대단합니다. 지금. 요런 사이즈들이 요 정도 크기까지 따라 클 겁니다. 2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참, 농가분들 올해 이 가문에 물 관리 하시고, 잠못 주무시고, 수분 유지시키고, 한 친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수확하는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힘드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힘내셔갖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가물어서 지금 뭐 감자, 양파 뭐 전부 물 돌린다고 농가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네. 아물한 번만 놓치시면 이게 순이 한번 시들어서 망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회복하기 힘듭니다. 음. 물 수분 유지를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매일, 한, 한, 매일 매일 주니까 물를 매일 한한3일이야 지금 날씨 같으면 낮에 햇볕이 나서 고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쿨러로 뭐, 한 3, 4시간씩 이렇게 주더라도, 3일만 지나고 나면은, 비닐 속에 물이 없습니다. 어. <웃음> 그 정도로 많이 날씨가 감옵니다 지금. 큰일이네. 예. 오, 감자. 감자가 나고 있어요? 예. 11개가 달려있네요. 와, 11개. 네.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아직도, 오늘 6월 4일이니까. 네. 앞으로 25일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20일 이상, 25일 정도 있다가 수확이 들어갑니다. 와. 지금부터, 이제, 살이 찌면서 굵어지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물 관리랑 양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요, 요런 사이즈들이, 요 정도 크기까지 따라 클 겁니다. 2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 어, 지금 요건 4개가 달렸는데, 두 개나 세개 정도의 줄기가 올라오면 어, 감자 개수가 한 8개 정도. 응. 지금 4개의 줄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하나 앞에 거의 뭐 3개씩 다한 거죠. 응. 예. 파종 시기는 넣더라도 어, 땅 수분을 맞춰주고, 그다음 이제 감자 촉을 이렇게 정화 부분을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촉이 난 다음에 뿌리가 지금 살짝살짝 전물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어. 요건좀 길게 나왔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수분만 맞으면 바로 뿌리 자체가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어. 여기도 SM팜이 들어갔나요? 저는 전작물 다뭐 묘목부터 조경수까지 다 SM팜으로 사용을 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나 들어갔나요, 지금? 밤이? 어,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상당한 그 모래기가 엄청 많은 데거든요. 네. 그러면 200평에 한 5포 정도? 한 6개월 가나요? 아니요, 감자가 여기 지금 한1 1 0일에서 120일 만작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뭐한 4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음. 뭐 추비도 해야 되나요? 세력이 약할 때 이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슈퍼추비 음. 요 위에다가 한번 살짝 주죠. 언제 줍니까? 어, 한 4월 중순 정도? 음. 4월 중순에서 4월 말경에 한번 이제 출현을 하고 한 20cm, 30cm, 30cm 정도 크고 나면 그때 한번 슈퍼추비를 살짝 줍니다. 아, 아 작년에는 아, 투명 비닐인 했는데 이거 검정 비닐을 바꾸셨어요? 비닐 어, 작년에는 이제 가쪽 풀안 나기 위해서 가쪽만 검정색을 하고 중간에는 어, 이렇게 투명 비닐을 했었었는데 요즘 날씨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온난화 때문에 그 감자 수확철이 이제 되면은 너무 고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늘이든 양파든 감자든 한낮 기온이 뭐 25도에서 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올라오는 세력은 이제 그 검정 비닐이 조금 늦지만 나중에 수확철 됐었을 때 감자가 한참 굵어질 때 그때 고온 피해를 어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검정색 비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아 깊은 뜻이 있네. 네, 요즘 이제 그 작년, 2년 전에는 이제 감자 수확철에 비가 한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한낮 기온이 30뭐 2, 3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감자 농사 다 지어놨었는데 비닐 안에서 감자가 너무 고온 때문에 다익어버렸 썩어버렸거든요. 어. 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검정 비닐로. 이제 가뭄이 들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더라도 이 비닐 속 안에 물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 사용해가지고 쌍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굴려주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홈이 온폭 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기지를 해주면 평평한데서 중간에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었을 때 물들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어... 네, 그러면 어, 이 비닐 한 두둑 안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한쪽 편 반반 잘리게 돼 있죠 이렇게 어... 당기면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당겨내면 양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닐 걷는 작업을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도잘할 거에요? 엄청 제작되죠 오... <웃음> 10명이서 벗겨야 될거 5명이서도 충분하게 다 벗길 수 있습니다 비가 한번 정도 와주면 이게 굵어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예. 어, 뭐 지금 한 40일째 비가 한 번도 오질 않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아무리 쿨러 저기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쿨러로 물을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비한번 오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아. 지금 뭐비안 오는 거 치고는 그래도 수분 유지를 수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이니까 음. 그래서 사이즈가 이정도 큰것 같습니다 음. 올해 이제 물 관리가 잘안 되는 곳들은 감자 지금 수확량이 엄청 많이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마늘은 지금 5월 달에 비 한번 못 맞고 이제 수확이 다 끝났고요 양파도 지금 수확할 때까지 아마 비가 안올것 같고요 <웃음> <웃음> 감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한 6월 10일부터 한뭐 20일 상간에 비가 한번 와주게 되면 이 오는 비를 맞고 한 다음에 이 감자가 엄청나게 굵어지거든요. 음. 캐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한뭐 30, 20, 30mm 이상의 비가 한번 와주면 양이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참 농가 분들 올해 이가문에물 관리하시고 잠못 주무시고 수분 유지시키고 한신다고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수확하는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드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힘내셔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Here we go.